탔어요! 어디가? 엄청 오네 네, 다 왔어요 누나 따라와 <웃음>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여보, 네? 진짜 이런 경우 처음이다. 나도 태어나서 처음이야. 어? 근데 그 처음이 자기랑 함께하고 좋은 것 같아. 어머, <웃음> 뭐 이렇게 하는 <한> 거 아니야? <웃음> 이렇게 딱 해서. 여보, 네? 애기 같아. 딱 해서. <웃음> 이렇게. 딱, 딱 이렇게. 응 o t h e r t h 었어여보 g 여기 t h e r The w o m 그러니까 항상 key 음. 어 i l l be tied up at him. 진짜 n 한다 나도 o m a n What did 나도. u 아이 l l him? He did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데 d o n 현재까지. 응. 응. 응. 응. 어, 포크랑 나이프는 좀 줄어드는 게 아쉽다. 생 좋아해서 진짜 맛있잖아아 <웃음> 근데 진짜 맛있다 그어 어디... 생선에서 어떻게 이런 향이 나지? 음. 여보 다행이야 자기랑 같이 먹고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웃음> 나도 여보 내 것도 먹어요 음. 또 나오잖아 나 지금 벌써 한식 배부러 오려고 그래 여보. 아 진짜 음 맛있어? 자, 기생일이니까 자기 한 숟가락 보기나 기나 보기나 한기나기나보기 줄게 좋아요 좋은 딜이다 생선을 응. 보 <웃음> <웃음> 서로 좋아하는 거나보하나 보기나 보기 샤토브리안 안심입니다. 네? 그 샤토브리앙 안심이 왜 유명하냐면요. 그 샤토브리앙이 프랑스 공작이거든요그 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안심 부위 중에 음. 그 샤토브리앙 안심을 좋아한다요 음. 음. 실제로 안심 중에 제일 제일 맛있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공작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아. 좋은 부위 중에 제일 좋은 부위죠. 네. 아, 기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상이 너무 좋지? <웃음> 콧바람 나오니까? <웃음> 나도 먹어볼래요. 맛있다. 맛있어요. 아 응. 고급 스테이크가 이런 거구나. <웃음> 지금까지 나는 도대체 뭘 스테이크라고 생각하며 먹었던 것인가? 크게 <웃음> 너무 크게 자라서. 아니 괜찮아. 괜찮아? 부드러워요? 네. 그치? 어,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먹던... 그냥... 이렇게 부드럽지? <웃음> 얇게 썰어서 <웃음> 조금 올리고 술 담고 흐흫 <웃음> 요가그치 나는 와 여보 응? 자기 다 먹어요 뭐가 아까 한입 줄 그랬는데 자기 뭐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줄게 자기 생일이니까 응? 내거 한입 줄게 아니야 여보 나 근데 지금 배가 진짜 불러 아 진짜요? 음 응. 그러면은 자기 거만 다 먹어요 알았죠? 아, <웃음> 어, 왜요? 먹어봐요. 뭐, 소리 들렸지? <웃음> <그치>?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죠, 뭐. 어, 진짜 맛있네 디저트. 영원영원 참조해. 저기 혹시요, 여기 어린 애기들도 같이 오는 분이 있나요? 아, 애들은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메뉴가 없어서. 아 메뉴 코스 요를있으니 먹는 거죠? 에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들 따로 애들 메뉴를 먹는 거 그렇게 하지는 네. 않거든요 아니 너무 답다할때 애기 생각이 나서 너무 아, 맛있어서 <웃음> <웃음> <웃음> 그럴, 그럴 수는 있는데 네. 네. 네. 조금 이제 대상이 저희들이 네. 네긴것 감사합니다 오기 와서 같이 시키면 응. 되는 건되는 오늘 응. 네. 특별히 코스를 아, 주문하셔서 <웃음> 저희들. 우리는 꽃다발로 드리는데 바구니로 해서 준비했습니다 무슨 <웃음> 날인가요? 아 생일이요? 아, 아, 아, 고마워요, 너무 <웃음> 돈 <웃음> 많이 쓰지 말랬어요 <웃음> 아 너무 예쁘다 그 예전에 자기 여운이 임신해서 음. 그 오세득 셰프가 하는 그 식당 대 가보고 싶어했잖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진짜 아 우리 여운이 태어나기 전에 그럼 꼭 한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했는데 여운이가 훌쩍 나와서 그랬지. 근데 우리는 그때 가고는 싶었지 거기에 갈 여유는 없었어.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꼭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을 수도 있어 응 음, 너무 부담돼서 맞아 <놀람> <놀람> <놀람>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엄마, 랑같 엄마, 이 하나 둘 셋. 마 아, 응. 어. 엄마, 생일 때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엄마, 엄마, 엄는 엄마, 엄마, 응? 엄마, 거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초코크림? 응. 음, 맛있다. 이것도 먹어봐. 음, 이게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렇게 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어서이렇 남집사님은 뼈쫓게 나아가 나봐아 그런가보다 응. 여운이 이빨이 뾰족해서 까까가 아삭아삭 씹혀졌어 피어내려응다 응. 안먹어 이거 봐. 또 있어 아또 있어 까까또 나왔어? 콩 콩같이 생겼어? 아아 씹어 세레나 세레나 엄청 맛있나봐 어.